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영, PK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요, KT 플립북입니다. 자, 플립북을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키보드도 있고 다 뒤집어져서 태블릿처럼 도 사용 가능하고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투인원 노트북 처럼 보이죠 하지만 얘는 사실 가격대가 20만원 이에요 만약에 투인원 노트북인데 가격대가 20만원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제품으로서 나온게 바로 이 플립북 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키보드 딸린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핸드폰 정말 좋게 잘 나오잖아요 오히려 컴퓨터 보다 사양이 좋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LG나 삼성폰 같은 경우는 모니터에다 연결을 하면 은 PC처럼 데스크탑 모드가 사용이 가능한데 그런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제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우선 제품을 살펴보면 은 일반적인 노트북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키보드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마우스 패드가 달려있고 왼쪽 편에는 이렇게 C포트 이거는 모바일을 연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미니 hdmi 가 있습니다 반대편을 보게 되시면 은 여기 이어폰 잭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c 포트 이건 충전용이죠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입력 포트와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제품 구성 같은 경우는 본체 그리고 충전 어댑터와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과 연결하기 위한 조금 더긴 C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처럼 연결해서 쓸수 있게 미니 HDMI와 일반적인 HDMI를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도 동봉이 되어 있어요 자 조금 더 살펴보면 은 일단 재질은 메탈 재질로 되어 있어요 아, 전 개인적으로 이 메탈 재질을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이렇게 어두운 다크 그레이를 좋아해요 아무튼 이 재질 같은 경우는 무광 알루미늄 메탈 바디여 가지고요 스크래치에 강하다고 합니다 무게는 1.18kg 이고요 두께는 14.7mm 입니다 무게 같은 경우는 나름 가벼운 축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모니터는 13.3인치 FHD를 지원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색감 표현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배터리는 5,000mAh의 키보드는 백라이트를 지원을 합니다. 이게 또 있을 땐 모르지만 없으면 또 아쉬운 게 백라이트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지원하는 기종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아이폰, 애플 기종은 전부 다 지원을 하지 않고요. LG의 G 또는 V 시리즈나 삼성의 덱스를 지원하는 모든 스마트폰 기종을 지원합니다. 먼저 제 사용기를 말씀드린 게 앞서서요 노트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딱히 매력적인 제품은 아니에요 굳이 저걸?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안 갖고 계신 스마트폰 유저분들을 위한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을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전원을 켜게 되면 은 플립북이라는 게 이렇게 뜬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수 있는 안내문구가 떠 있습니다 아직 스마트폰을 연결하기 전이에요 여기 보면은 조절을 할수 있는 바가 나옵니다 스피커도 달려 있기 때문에 음량 조절과 컨트라스트 대비 밝기 그리고 모니터 자체의 밝기 어느 입력 포트를 활용할 건지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덱스가 굉장히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삼성폰이 없는 관계로 lg v50 s 띵 q 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라이트룸을 활용할 때 정말 활용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조그만한 핸드폰에서 보정하던 사진을 크게 해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도 굉장히 매끄럽고요 물론 메일 작업이나 문서 작업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찌됐건 이건 모니터기 때문에 핸드폰 성능에 따라서 핸드폰에 있는 게임들을 큰 디스플레이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경험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을 지금 중점적으로 예, 말씀을 드렸는데 핸드폰뿐만 아니라 미니 HDMI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 핫한 닌텐도 스위치 같은 그런 게임도 이 모니터에 연결을 해서 게임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 미니 HDMI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기와 함께 연결을 해가지고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로 장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요 우선 당연히 디스플레이를 크게 해가지고 어 다른 것들, 뭐 동영상 시청이나 뭐 문서작업, 기타 등등을 게임 플레이까지도 할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키보드 어 좋습니다. 이거 누르는 감각도 좋은데 어 조금 뭐랄까, 비싼 키보드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근데 타자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벼운 무게와 가격대일 것 같아요 20만원으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컴퓨터를 구매하지 않고도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어,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는 듯한 느낌을 들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죠 열때 이게 또 이렇게 들립니다 밑에를 잡고 열어줘야지 열려요 그리고 들고 있을 때도 여기 손가락이 막 쉽게 들어가서 잘 열리게끔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그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인 것 같은데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는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그 외에는 사실 무게나 이런 것도 동일 기 제품 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 디자인도 무난하고 좀, 어좀 가격대 좀 있는 삼성 노트북 들고 다니는 느낌을 줘요. 이메탈재질이 확실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이 정도 단점 빼고는,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kt 와 합작해 가지고 제작한 kt 플립북 이지만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온라인 스토어 가 가지고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어난 kt 가 아닌데 뭐그 어떡하지 이런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물론 kt 를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혜택이 많이 주어져요 그런 혜택 같은 경우는 제가 아래 더보기 라에다가좀더 자세한 설명을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KT 플립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 노트북을 갖고 계신 분들 어떠신가요? 혹은 노트북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궁금해요. 어, 의견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그리고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상품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